안녕하세요. 이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골프에 대한 이유를 소개해드리면서 더잘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,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이제 별의별 이유가 다 나온다 자랑해 주시고요. 이 채널 영상 아래쪽 보면 가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어, 멤버십 가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다소 좀개몽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, 내가 플레이를 할때 주변인들로부터 저리가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 어, 제가 뭐 방보방이라든지 기타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상식왕, 뭐 매너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, 무언가의 이 에티켓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다 제목을 바꿔서 집어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, 저리가 라고 듣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골퍼일지도 몰라요. 왜냐면,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유쾌하게 골프를 치는 스타일이에요. 이제 뭐 교습가들이나 프로들 중에 정말 재밌다가도 딱 플레이만 시작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만 치고 뭐, 오케이, 오케이 드리겠습니다. 뭐이 정도. 뭐, 그냥 의뢰껏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,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, 저는 제잘, 제잘, 제잘, 제잘 떨면서, 어, 뭐 하는데 갑자기 분명히 상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버티고 있잖아요. 그러면. 제 소위 말하는 그 방해 전술, 그러니까 우리 굿찌라고 하잖아요. 방해 전술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오, 오른쪽에 해저도 있네. 어 왼쪽에 오비네. 뭐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페널티 어리어죠. 이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.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그런 걸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쪽을 피해서 치다가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정말 재미있게 뭐천원 짜리 이0원 짜리 얘기할 때는 야 저리가의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교습 가로서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스윙을 할때막 떠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막 떠들어도 어 그냥 제 샷만 하면 되는데 단 샷을 할 때는 조용히 해주는 건 예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우리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어 애리조나에서 하는 경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스테디움 홀이 있는데 파스리막 떠들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재미도 있는 반면 실제로 아직은 아예 그 프로소스들은 그러한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알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아예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샷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용히 하고 있다가 샷을 하려고 할때막 떠들면 그때는 너무 좋지 않은 매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용히 해주는 건 기본, 샷을 할 때. 더 중요한 건 소리도 소리지만 이렇게 샷을 할때 계속 옆에서 막 연습 스윙하고 어프로치 하는데 고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만 숙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가 보여요. 근데 우리가 티샷을 한다거나 뭐 세컨샷은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만 티샷을 할 때는 티인그라운드 자체가 이렇게 숙여서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뒤쪽이 아니고서는 그런 럼그 경우엔 티샷을 할 때는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조용히 해주는 그래서 샷이 끝나고 나면 굿샷 정도는 외쳐주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매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샷만 하는게 아니라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 캐디가 딱 비부선을 봐줄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. 어느 정도 에임을 봐줄 수가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죠. 그래서 골퍼 스스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이제 그런 어, 룰이 개정이 됐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샷을 할때 어느 정도 연습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샷이 들어갈 정도의 준비가 되면 조용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차라리 뭔가의 뭔가의 동작이 필요한거 뭔가의 체비가 필요하고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골프의 뒤쪽으로 가서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. 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샷을 하는데 막 여기서 걸리적거리면 막 이런 식으로 쉔크도 날수 있고 뭐 땡길 수도 있고 드루스 모든 미스가 다날 수가 있거든요. 특히나 어뭐 정말 고수들은 정말 고수들은 최고수들은 여기서 딱 치려고 했는데 시끄러우면 이렇게 해서 멈춰요. 근데 저는 못 멈춥니다. 그냥 최고수들은 멈춰. 그 다음에 차 고수들은 그냥 쳐. 그래서 뭐 그냥 위험하지 않게는 칠수 있는데 정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치다가 엉망으로 나와 헛스윙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골프는 그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게 치는 거 물론 그 안에서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 그 다음에 팽팽한 대결 구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페어하게 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좀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. 뭐 제가 그교습가라고 해서 매번 나와 가지고 뭐 샷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아니어도 엄청 많죠 또 오늘도 또 제가 한번 찍을 때마다 한0개 정도를 찍는데 어 찍을 때마다 스윙에 대한 게한7개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한 게한세개 정도 되는데 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아 오늘 스윙에 대한 얘기 아니네 스윙을 알기 전에 먼저 에티켓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. 아,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왕 아침에 나가잖아요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렇다고 잔소리할 수도 없잖아요. 저래 안 가?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근데 그나마 친해야 그런 얘기하지만 음, 이런 불쾌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즐겁게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이왕이었습니다.